제 장례를 보장받는 사명자의 길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사명에 도전할 사람들이 숨겨있고 숨어있을 수도 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을 우리 감사하게 얘기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도전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도전을 줄 사람은 많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내용들은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다사명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생명에, 생명에 사명이 있다 사명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확실하시고 분명히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죽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불려 포함들이 생겼어요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색깔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들 자기 속 안에 있던 연약함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눈 뜨지 못한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사명을 이해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사명을 져버린 사람들도 있고 막판에 사명이 회복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우리가 사명이 없는 교회는 내게 무슨 사명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사가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사명이고 죽는 것도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죽은 것이거든요 이 사명이 나에게 생기기까지 매사가 우리는 선택이고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내 사명이 분명히 해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명을 받으면 다 목회자만 생각을 하는데 돈 버는 것도 사명이요 사는 것도 사명이요 오늘 내가 일터에 가서 해야 될 일도 사명이에요 일터에 사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그러면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 항상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사명자인데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찾기가 사명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사명자들의 삶이에요 언제? 매사에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사명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인데 사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사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연관되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양육받고 누구를 통해서 양육받고 을 그, 그때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열정과 믿음과 기도와 영성이 만들어지고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 무결한 사명자로 거듭나고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청, 어, 어렸을 때 성장할 때그 어린아이가 어떤 가정과 어떤 배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부모에게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성장기에 정말로 필요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있었지만 영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장기와 청소년기와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우리 사명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만들어졌으며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되고 같이 보다 사명은 전이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확실한 사명은 에루살렘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 주님이 신신당부 하셨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소명과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콩을 많이 들이셨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사명을 저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일행이 있는데 롯은 자기 아저씨뿔 되는 삼촌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데 로또 역시 그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로또 믿음의 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지고 로세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로세의 목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물먹이는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다투기 시작하면서 이제 롯의 가정도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거부가 돼요 목축업을 하면서 물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양들과 소와 가축들이 물을 먹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가 돼서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점점점점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자들도 다투기 시고 양도 뒤섞이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로 우리 이제는 선택할 때가 왔다 갈라질 때가 왔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잘 따라오고 그렇게 했으니 너의 재산도 많아지고 우리의 가축이나 재산도 많아지니 우리 뒤섞기면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시비가 붙으면 안 되니까 멀리 좀떨어져면 좋겠다 대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자 그러면 한번 쭉 사방을 둘러보자 둘러보고 네가 너 마음의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이쪽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이제 로시 삼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마음껏에 괜찮아 자 자기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선택의 자유, 자유가 주어졌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 아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어떤 참혹한 결과가 지나고 나서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선택이 있고 확실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자 로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요단동편에 요단강이 있는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소할 땅이 있는 쪽에 적과 꿀이 흐르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곳에 가면 가축을 잘 기를 수 있고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본 적 요단들을 바라본 적소알까지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더라 았애굽땅 하면 풍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겉모습 소알땅 요단강 근처에는 항상 물이 넘치니까 차고 넘쳐요 물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돌아다닐 필요 없어 한 곳에 정착만 하면 돼 그러나 이 소동과 고무라의 겉모습은 그 그거야 내면은 그것이 아니야 아직 죄가 장성하지 않았어요 장성하긴 장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까지 오지 않았어요 소동과 고무라의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세기 1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동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의 내면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면을 본다고 해서 계속 계속 계속 사귀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나온가 그걸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이미 뺏기듯이 다 양보했어요 롯이 저렇게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가니 롯의 목자들과 롯의 가족과 수많은 양들, 소들, 가축들을다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척척한 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조카로우색이 양보했어? 그래, 잘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봐라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은 다 죽였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오면은 간거라. 어디? 해부론 산골짜기. 사명이 있는 곳! 그 토굴들은 죽음이고 산골짜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사명이 보이는 곳! 사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소동과 고무를 향해서 로의 가족들이 가는데 그곳은 사명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사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하고 착하게 될 때는 사명감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가면 내 사명감이 말살이 돼요 그렇다고 풍요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사람은 사명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고 자기가 사는 것이고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사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롯 보세요 결과론적이지만 요단과 요단이 있는, 요단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소동과 고문의 땅으로 가서 자기 목자들 다 죽었어요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살도 죽었어요 부엌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롯과 두 딸들만 세 식구만 살아서 나왔어요 수많은 재산과 가축과 목자들 자기를 따르는 양지기들다 소돔삼각이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자 사명이 없는 자 사명이 안 보이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이렇게 사명감이 생기고 사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을 보듯 뻔해요 자기 가족 식구 할것 없이 가축들까지 자자손손 친숙들까지 싹그리 싹그리 멸망을 당아야 됩니다 장례를 보장받는 것은 사명자의 길이에요 내 장례 가족들의 장례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자손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사명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믿습니까? 네. 같이 봐도 사명자여, 사명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명을 받은 자여 회복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겉으로 볼 때는 사명자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장례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진짜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장례를 보장시켜 주신다니까요 네. 매사가 선택이에요 매사가 근데 선택에도 능력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 성령 충만하여 밤새도록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약해지면 사명자도 사명의식이 흐려집니다. 자각증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인가?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인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명자는 그래서 결국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라고 하시면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80년대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테이블에서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책에 나오는 게, 어떻게 예수처럼 살 것인가. 이책이 대박을 쳤어요. 자, 여러분. 내가 좋은 곳을 양보했어요. 근데 좋은 곳을 양보했는데, 실제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죄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야. 죽은 줄 뻔히 알면서,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겉모습만 보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브론 골짜기 얼마나 꼭대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브론 골짜기에 가봤어요 해브론 골짜기에 갔더니 여전히 그곳에는 골짜기인데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고, 라헬의 무덤이 있고, 레아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들이 있는데 헤브론 골짜기 마물에 상수리나무 있는 그 숲에 아보람이 나중에 장사됩니다 사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명자의 삶에 맞추셨고 그렇게 사명자 같이 사셨고 제자들을 사명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지하 중에 하나인 가련유다는 실패했고 베드로도 정말 위험해서 왜 마귀가 베드로를 밀까 보다 도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공깃돌 가지고 놀 듯이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명자인 베드로를 왜 감정이 들쭉날쭉이야 그러니 주님이 걱정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감정이 잘 조절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오늘 밤에 나나나나 나, 나, 나 때문에 너는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다. 마리가 너를 그렇게 많이 부지런히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는 돌리코네의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이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움직임이 죽음의 길로 갈수 있고 천국으로 갈수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갈수 있고 죄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가난 땅을 향해서 정복해 들어가는데 가난의 죄가 관영할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만들어서 심판의 대상인 가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에 가난 땅을 가는 과정에 사막에서 40년 동안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명자들이 분명히 사명자들로 선택을 받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죄 성격이 굉장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지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고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일부러 고난이나 염단이나 시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 올때아 이것이 내가 피할, 때 것이, 피할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정면 돌파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야 될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걱정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을 했는데 힘들게 잘 양육했는데 옆박값 먹어 버렸어 귀신이 역사도록 방심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지금도 충북이도 하셨어 애가 타도록 충북이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탄지 아십니까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부모는 욕심이 없어요 자식이 성장해서 성장해서 자라면 더 이상, 더 이상 바람이 없어 그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 그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의 집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 가버리 주님이 그러셔서 나는 멋있게 생각해서 천국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다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초가집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 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런 곳에 계시지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는다 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심장소리를 막 쿵쿵쿵쿵 심장소리를 들리고 그곳에서 앉아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만나 주실 때도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할 때는 나타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느 집에 방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잔치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땅에서 이어지는 일들 때문에 주님이 고민이 정말 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사명자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사명자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달아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의 척도는 무엇이냐 주님이 주님이 우리 삶의 척도이고 주님의 말씀의 척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어렵게 성장을 시켜서 키워놨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흐름이나 문화에 우울하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성장하면서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영적인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영적인 편이 가기 어려워요 세상과 짝했으면 짝겠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적당하게 죄들도 그냥 적당하게 보내면 그런 교회들이 근처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런 교회들 중에 아무 교회나 나가지 않겠어요?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며 몸부림을 치며 사명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눈물을 흘면서 처리하면서 부르시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가 과연 몇 개나 있겠어요? 세상이 다하면 얼마나 편한데 교회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게 낳아서 힘들게 키워서, 막이 앞잡이도록 하게 하고, 막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거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부지런히 자녀들 양육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안 듣는다고 후려 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야 돼, 회초리.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의 회초를 드야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을 키우다 세상 것에 다 뺏겨버려요 지옥 가는 영혼이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의 가정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지옥 가는 자녀들이 막막막 막, 막,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그 청소년들이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이 한번 마비가 되면 자기 자신의 영적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냥 교회에 나가 영진교회 나갔던 것은 한다 추억거리에 불과해. 옛날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부모님이첫애 기도했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권사님이 야 장모님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 영진교회 다녔다는 것이 추억글을 챌라가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영적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명자를 키우셨어요 교회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같이 합시다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간절 간절히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훈련이에요 영혼을 숨기게 하는 훈련이에요 결국에는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직체가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집사님들이 부산 집회에 대한 간정을 했어요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교회 여러 군데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참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지도 아직도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분노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상처, 이간질, 흠담, 배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페드로가 결정적일 때 드러나잖아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신한 이런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나 혼자 있을 때는 완벽해. 그 자체가 생각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완벽해요 자기가 볼때 자기가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 혼자만 살수면 누군가에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공동체가 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좋은 관계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도 있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연약함이 드러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연약함을 감추고 있으면 다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금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보금을 전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성교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조직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한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경인 인천 쪽은 감리교 또 평안도 쪽은 북장로교 또 남쪽은 또 남장로교 이렇게 우리나라를 권역별로 분해해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 바울이 남의 터에는 보금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이라는 이 땅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인천 쪽에는 경인, 경기도 인경 인천 쪽에는 감리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장로교들이큰 교회가 많고 북한 쪽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건참 좋은데 선교사들이 어떤 뭔가 만들어졌어요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뭐 게을러 잘안 닦고 머리는 상투를 틀고 처자들은 머리를 길게 따는데 물론 대갓집에 있는 교수들은 깨끗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이가 많고 이, 이, 이, 알 뭐라 그러지 그거? 속해 전라도 말로 새가리 이쇠가이 석회 이 알이 많으니까 이가 막 바글바글하고 쥐 벼룩 빈대 집집마다 청아집에 거기 쥐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게을르고 그런데 이 조선사람들이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체질적으로 게을르다 이런 어떤 선임견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선교사들이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한 성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부딪힘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고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크게 위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길선조 목사님과 조대기 일곱 목사님들이 막 제주도까지 가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성교서서 복음을 전하지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행폭판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하느냐 성교사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교사들이 우리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게을르다 조선 사람들은 무능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했고 평양을 통해서 회계운동이라니까 이 회계운동이 천국으로 방방곡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사명자들에태버린거에요 평신도 성교사 평신도 목사 어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줬던 성교사들이 회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훔쳐갔던 장로님이 회개하고, 질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회개하고 나니까 불이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가는 데마다 일판만 봐서 사람들이 막 인생의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감춰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서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 약점이 드러날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아, 내가 이거는... 나의 약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명이 시작이 됐어요 사명의 내용은 뭐냐 죄삼을 놓고 예수름으로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 보면 24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 누가복음 24장 46절 시작. 자, 사명자가 죄에 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제3일이 죽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이 외쳐야 될 거예요. 목회자만 뭐 외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전체가 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7절 시작 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에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죽식이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죄인이라 벌지에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생에 유하라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으면 가만 안 있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을 전하는 사명이냐? 예수 크리스도. 종말에 대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크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매사에 우리에게 생각으로 감동으로 많은 사인을 하시는데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사인과 느낌과 감동과 감정을 빨리빨리 느껴서 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길을 찾는데 내 앞날에 내 장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땅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의 선택 장례일에 대한 선택 어떤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사인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선택의 능력이 생겨서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선택을 안하는데 훈련으로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아홉 가지 은사가 주어지고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고 지식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병을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애언해야될 것이 있고 방언하고 통역해야될 것이 있고 그런 은사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벼운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 한 가지만 받아도 두세 가지가 있어도 자기끼리 쫙 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주님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멋진 곳이 아니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해보론 골짜기를 여러분 선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참혹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장례를 보장받는 사명자의 길이오 지름이 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명이 분명해야 산다 같이 합시다 사명이 분명하고 확실히야 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